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영프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없애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슬라이스. 자 오늘은 오른손목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슬라이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드라이버와 아이언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셋업 잡세를 잡아줄 때 항상 클럽을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 나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립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른손이 받쳐지는 모양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서 지금처럼 오른손등이 완전 펴지는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백스윙이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팅 동작이 나오게 되면서 다운스윙 시에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서 공이 오른쪽으로 가는 슬라이스 구질을 유발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죠 자또 하나는 그립을 정확히 잡아준 상태에서도 오른손바닥으로 공을 쳐준다라는, 뒤에서 때린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쿠핑이 일어나게 되면서 클러스 에이스가 다치질 않아서 또 슬라이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슬라이스를 만들지 않는 올바른 오른손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셋업을 잡을 때 그립을 잡을 때 오른손의 모양은 약간의 힌지가 들어가게 오른손이 아래에서 받쳐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덮듯이 위에서 덮듯이 잡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셋업 때 손목의 앵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쪽과 옆쪽으로 아주 약간 사선으로 꺾인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갈 때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주신다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내몸 앞에 이 상태에서 코킹 혹은 힌징을 조금 더 주시게 된다면 은 코킹을 주시게 된다면 은 클럽은 조금 더 높게 힌징을 주시게 된다면 클럽은 조금 더 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두 동작 모두 동일하게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의 모양은 지금처럼 젖혀진 모양이 나오게 되죠. 약간 그자를 닮은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랬으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오른 손바닥이 바닥을 보게 오른팔꿈치를 아래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닥을 청소하듯이 오른손을 몸과 함께 회전을 시켜주게 됩니다. 오른손, 오른팔 전완근을 돌려주는 거죠. 이때, 몸은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팔 전환근만 회전을 하게되면 너무나 공은 왼쪽으로 쉽게 가기 때문에 몸의 회전과 함께 이 동작을 해주어야지 클럽이 서서히 다치면서 공을 치게 돼서 스트레이트성 혹은 드로우성 구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올바른 그립, 아래에서 받쳐주는 모양이 아니라 위에서 덮어주는 그래서 손목이 약간의 45도의 코킹과 힌징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모양인 상태에서 백스윙 그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이 바닥을 보게 오른팔을 뻗어주면서 몸을 회전 오른 손바닥이 바닥을 청소하듯 쓸고 지나가면서 몸을 회전 이 동작은 왼손의 보인과 같은 역할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오른손이 젖혀진 상태로 클럽이 내려오다 보니까 클럽이 원래 움직여야 될 궤도의 앞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오른손이 젖혀진 상태로 그 궤도를 타거나 그 궤도보다 더 안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몸은 상체와 하체가 함께 상체는 잡아놓고 하체가 움직인다거나 혹은 상체와 하체가 따로 움직이는, 하나는 붙잡혀있고 하나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팔꿈치가 펼쳐져서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에 몸은 서서히 팔과 스피드를 맞춰 회전을 시켜주시기만 한다면 상체와 하체가 같이 회전을 해주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슬라이스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립을 잡아줄 때는 오른손이 아래에서 받쳐주는 모양이 아니라 위에서 잡아주게 그래서 손목이 약간의 각도가 만들어지게 그립을 잡아준 상태에서 백스윙 자그 상태에서 오른팔꿈치가 아래쪽으로 뻗어지면서 오른손바닥이 바닥을 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페이스 앵글이 열려있는게 아니라 스퀘어가 혹은 오른손바닥을 정말 바닥을 보게 해주신다면 지금처럼 닫혀있는 모양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을, 오른팔 전완근을 회전시켜주면서 몸을 같이 회전. 그러면 클럽은 절대 열리지 않고, 스퀘어 혹은 닫혀서 맞아 나가게 됩니다. 항상 스윙을 하실 때는 우리의 오른 손바닥의 앵글이 클럽의 페이스 앵글과 같다고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임팩트 때 오른 손바닥이 공을 바라보게 된다면 은 자연스럽게 샤프트의 탄성 때문에 손바닥은 꺾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쿠핑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은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해서 공을 중앙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오른 손바닥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어야 샤프트가 휘면서 공이 맞았을 때 클럽이 조금 더 스퀘어가 혹은 조금 더닫히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오른 손바닥의 앵글을 페이스 앵글이라고 생각하고 오른 손바닥이 공을 바닥을 보면서 치는 오른 손바닥이 공을 보면서 치는 게 아니라 오른 손바닥이 공을 아래로 누르는 모양을 만들어주시면서 회전을 시켜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스트레스성 이 혹은 아주 약간의 드로우성 구질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할 시에 지나치게 손목을 쓰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 손목도 잘만 쓰면 드로우를 만들어주는데 슬라이스를 방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영상의 내용처럼 올바르게 오른팔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슬라이스를 없애고 조금 더 쉽게 드로우 구질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슬라이스를 없애고 조금 더 손쉽게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어내 주는 올바른 오른손, 오른팔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